포라클 타임 뭐냐면은 매일 오전 11시 11분, 오후 11시 11분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빌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포멜리들을 위해서 전세계 사람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심사화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전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인원이 8,000명이면 된대요. 8,000명. 8,000명만 우리가 행복에 머물고 사랑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전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라클 타임을 선포한 겁니다. 왜냐? 포라클 채널의 구독자가 지금 9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만 다같이 평화에 머물러도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시끄럽죠? 정세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정을 줄수 있는 겁니다. 지금 11시 11분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따라와보세요 알았죠? 자, 먼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랑 속에 머무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 커다란 기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안정적이고 깊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차고 흘러넘친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웃음을 짓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에너지 덕분에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9200의 포뮬리들이 매일 11시 11분마다 사랑을 빌고 행복을 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지는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포물리들이 가장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던 선한 마음을 품었던 포물리들이 가장 먼저 행복해지고 그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그들의 마음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흘러 넘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밝게 웃으면서 살기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요즘 정말 살만하다고 요즘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행복이 더 차고 흘러 넘쳐서 전세계로 흘러가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바뀐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소망을 이룬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지구가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이 행복해서 그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온 지구에 가득한 행복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온 우주의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에 전해지는 것을 떠올려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떠올리면서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포라클 타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